3월 16일 일본 후쿠시마 앞바다의 규모 7.4 강진의 영향으로 도요타는 3월 21일부터 23일까지 지진으로 인해 11개 공장에서 18개 생산 라인의 생산을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3월 24일과 25일에 더 많은 도요타 공장이 생산을 중단할 것이라는 뉴스도 있습니다. 3월 16일 저녁부터 3월 17일 새벽까지 일본 후쿠시마 지역에서 수차례 강력한 지진이 발생하면서 후쿠시마와 도쿄의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영향을 받아 도요타의 18개 생산 라인이 중단된다고 발표되었으며 도요타 판매 제품 전체 모델 중 2만 대 생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요타가 3월 달에만 생산을 중단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3월 1일 도요타 일본 14개 공장의 28개 생산 라인이 해킹 공격으로 폐쇄되어 약 13,000대의 차량 생산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3월 14일 도요타 자동차는 팬데믹으로 인해 전 중국 지린성 창춘시에 있는 5개 공장이 가동을 중단했다고 다시 한번 발표했습니다. 인터내셔널 파이낸스 뉴스 기자의 통계에 따르면 지진으로 인한 대규모 생산 중단과 맞물려 도요타의 생산 능력 손실은 8만 대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생산 중단은 도요타의 신차 인도 속도에 직접적인 차질을 빚어 일본과 해외의 소비자들의 픽업 시간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파킹과 지진과 같은 우발적 요인의 영향 외에도 도요타는 칩및 기타 부품 부족을 배경으로 전례 없는 어려움들을 경험했습니다. 도요타 자동차는 4월과 6월 사이에 내수 생산량을 20%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약 280만대를 생산할 예정이었으나 이번에는 250만대 수준으로 낮추어 그중 4월에는 약 15만대, 5월 약 10만대, 6월 약 5만대를 줄였습니다 일본 경제를 살펴보면 3월 22일 오후 4시 기준 외환시장에서 연화값은 달러당 120.4엔으로 떨어졌습니다. 2016년 2월 1일 달러당 120.98엔 이후 6년 1개월 만에 가장 낮습니다. 특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난달 24일 이후 외화 가치는 4.7%가량 하락했습니다. 올해 들어 강세를 이어가는 달러와 보합세를 유지하는 중국 위안화의 움직임과는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일본 경제가 지진과 세계 환경으로 인하여 계속하여 추락하고 있습니다. 3월 16일 후쿠시마 앞바다의 규모 7.4강진으로 인하여 어제 3월 22일자로 도쿄와 동북지역에 경고를 발령했고 오늘 3월 23일은 도쿄지역에만 경고를 발령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 16일 있었던 지진의 여파로 화력발전소의 대규모 가동 중단과 갑자기 추워진 날씨 탓에두 가지가 겹친 것이 원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다행히 순환정전 즉 블랙아웃을 막기 위해 강제로 단전하는 일이 벌어지지는 않았지만 급격히 전력 수요가 증가하면 2011년 9월 한국에서 있었던 것처럼 순환정전을 일으킬 가능성도 있습니다. 기후위기가 심각해지면서 갈수록 다양한 일들이 생깁니다. 여기에 지진처럼 예상치 않은 변수가 겹치면 문제는 더 복잡해지고 해결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보다 다양한 해법이 필요한 일본의 2022년 3월 23일의 모습입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